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 그 울샤하고 샤토가의 어, 코너에 지금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어, 어, 두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어, 여러 개의 이제 텐트들이 이제 집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텐트들이 여기 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중앙 여기 바로 뒤에는 중앙일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 요청에 의해서 아마 이제 그 텐트들이 다 파괴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어, 아마 여기 지역 경비층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지? 트립 금지 라인이 있는데 일부 금지 라인은 LA 교통부 그리고 일부 금지 라인은 LA 뭐지? 건설부가 만든 걸로 봐서 그냥 여기저기서 끌어모아 가지고 낸 것으로 보이는 어, 공식적이 아닌 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여기 K탄소러 사람들이고 뭐이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 어, 지난 몇년 어, 동안 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 수백 명의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3 명씩, 3 명의 홈리스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A 시측에서는, 아, LA 시측에서는 이제 그런 어, 올바른 대책을 안 하고 있고, 대책을 안 해놓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이에 관심이 없이, 어, 관심이 없이, 어, 뭐, 뭐, 음식을 주거나 이런 이제 단기적인 대책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이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어, 특별히 아이러니한 것은 여기가 이제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가 아시다시피 2018년에 그 한인타운에 있는 홈리스 사람들을 위한 그쉘터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아주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제 100개가 넘는 기사를 내면서 반대 활동을 펼쳤죠. 어, 그래서 그게 좀더 그래서 그게 특별히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어, 몇주 전에 이 자리에 살고 있던 이제 홈리스 주민인한 사람인 호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집 없이 살다가 사망하는 분들을 기리기 위한 행동을 오늘 어, 열었습니다.